어떡하 우리? 언제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 여자의 잠든 모습에 넋을 놓고 바라본다면 그건 사랑일 것이다 요즘 나는 넷플릭스 중국 드라마 겨우 서른에 빠져있다 여자 주인공 세명이 사랑, 결혼, 그리고 힘겹게 날씨가 살벌하게 춥다 힘겨워서 춥고 몸이 화해서 춥고 12년 전 이때쯤 우리가 처음 만났을 거다 13년 가... 가을이었나? 갑자기 생각난다 12년 전 이때쯤 우리가 처음 만났었지 그날도 많이 추웠었어 단발머리에 코트를 입고 있던 넌참 아름다웠었지 아닌가? 긴 머리에 넌참 아름... 아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 커서 뭐가 되고 싶은데? 응 음. 응? 아빠 커서 뭐, 뭐가 되고 싶었어? 아빠는 꿈이 그 있잖아 주아 아빠한테 궁금한 거 없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엄마 싫어하는데 왜? 한발머리에 코트를 입고 있던 넌참 아름다웠었지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웃음>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아까 뭐가 있냐면 아빠가... 아빠 회사 오류... 우리... <웃음> 그런 소리... <웃음> 무슨 소리 야 얘기 좀 해줘 아빠가 언제 싫어한다 그랬어? 아빠가 언제 싫어한다 그랬어? 솔직히 얘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야지 <웃음> 아빠는 아빠 회사의 모든 음료를 다 좋아해 나는... 없어. 거어 그거 채워아 어. <웃음> 말조심해 아빠 아빠 계속 다녀야 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하도 먹을 거 없다고 징징댔더니 냉장고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새알밖에 없었던 계란은 한판이 채워졌고요 각종 반찬들이 그리고 두부까지 생활비를 줬거든요 보면 냉장고 저 위에 황도예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예요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네요 저희 장인어른이 제일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햄이네요 전 고지혈증이 있어서 못먹습니다 멸치볶음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과예요전 사과를 안 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 저희 집에서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희 와이프 그리고 저희 딸이 진짜 좋아하는 음료 지금 이게 뭐냐면 겨울철에 먹기에 정말 딱 고구마 라떼 한번 온 가족이 이 추운 겨울철, 몸도 좀 따뜻하게 만들면서 사위가 남편이 아빠가 또 이렇게 냉장고에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서 마음까지 따뜻해지게 만들어 주는 그런 음료 하나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 퇴근을 딱! 했어 아,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내 거. 오늘은 만두네 김밥이 아니고 나는 섞는 음식을 잘해 만두, <웃음> 김밥, 샌드위치 한번 해놓으면 오래 먹는 거 아니, 섞어서 한 번에 먹는 거 원푸드 다이어트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글피 먹고 마. <웃음> 김밥은 안 해줄 거야? 저기야 김밥은 안 싸줄 거야? 김밥으로 맞고 싶냐? 이거 이빨 깨질 뻔했다 먹어도 괜찮지, 이거 만두? 먹지마, 그딴 말할 거면 먹지마 나 김밥 싸줘, 김밥 좋아해 김밥 먹지마 솔직히 이 만두도 5일째 먹는 거잖아 어? 먹지마 지지난주는 김밥 한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만두 너가 그, 엄마한테 해준 얘기 있었잖아 응. 너 아빠 닮았다 하는 말 들으면 어때? 삐져. <웃음> 왜? 좋아야야 너는 어떻게 봐도 아빠 닮았어. 아니야. 아니 아빠 닮으면 왜? 싫은 거야 아니면 아빠 잘생겼지 않았어?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웃어 그냥. <웃음> 야 너무 그렇게 웃지 마. 야 너무 그렇게 웃지 마. 너는 그렇게 웃으면 안 돼. 너 만두를 지금 며칠째 먹는데? 한 6, 그러니까 7? 만두를 만들다 보면은 만두 속이 남아 응 그래서 피를 더 사온다? 그러면은 속이 부족해 그래서 속을 더 만든다? 어. 그럼 또 피가 부족해 <웃음> 그래서 또 피를 산다? 어.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 일주일째 만두 지옥에 빠진 거야 <웃음> 근데 어. 더 슬픈 거 알려줄까? 뭐. 또 피가 부족할 거 같아 속은 이만큼 있는데 맞네. 피. 피고 남은 거야? 거야? 응. 아, 어, 여기 그... 또 있다. 저 속에 또.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내일도 만두고 모레도 만두네 김밥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왜? 김밥을 만들다 보면 김밥 속재료가 있잖아. 음. 근데 속재료가 있는데 김이 부족한 거야. 아. 근데 김을 사 왔다. 김어때? <웃음> 근데 또 김이 남았네? 응. 음. 속을 다시 채웠지. 어. 또 김이 부족해. 마시김을 <웃음> <웃음> 사 왔다. 그래서 김밥 지옥에 빠진 거고. 뭐. 어떡하지, 우리? 언제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맛있어?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응. 맛있어.